우리 당 전용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감사원이 어,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이 필요한 체육 지도자가 97명이다 라고 올해 2월에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7명 중에 15명은 지속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82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 문체부가 체육회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어, 체육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개인정보보호법 확인해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르면 은 법령상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이 부분을 고민해서 어,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었던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 최숙현 선수가 받았던 가혹행위 등이 어디선가 또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판단과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